네 세대의 샘틴! 안녕하세요! 샘틴입니다! 네, 자 손오공! 더블 택트이잖아요, 저희가? 손오공! 손아씨, 설명 좀 해주세요. 저희 FM을 좀 쉽게 왔기 때문에 예. 손오공은 또한번 빡세게 그래. 가야죠. 그렇죠, 그렇죠. 빡세게 춤추는데 캐럿도 빡세게 응원해주셔야죠! 그렇죠, 그래서 그렇지. 저희가 어, 일단은 뭐다 따라 부르시면 되는데 맨 앞에 어, 이제 땅을 보게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그 사이에 음. 무대라고 할 건데 이제 방송마다 뮤뱅이면 뮤뱅, 뮤뱅. 엠카면? 엠카 m m 면 m k e t s o 이 Q. 세븐틴 e always win, come and m a your a e h e 17 17 17 m e it, m a e it 가려보자, Go! I love m team, I love my crew I love my team, I love my crew 기다리면서, I love my team, I love my crew 있어도, I love my team, I love my crew 여름에, I love my team, I love my crew 여 l o 지 e my team, I love my crew l o my team, 이 l o 에우 my crew Oh, oh, oh, oh, oh, oh, h o h o h 다가 h 이 노래 맞춰 가르마 티 세븐틴, 세븐틴, 세븐틴, 가르마 티 세븐틴, 가르마 t e 븐 n 가르마 m 세븐틴, 가 t m 티 세븐틴, 가르마 티세븐 e I t 마 a 세븐틴, t e 마 m 세븐틴, 가르 I l o v e my team I l o v l o y crew 티 세븐틴, l o 마티 세븐틴, 가 e 마티 세븐틴, 가르 l 티세 e 틴가 e 마티세 e 틴가르 l o 세븐틴, 가르마 티세 m 권수영 전호두, 이지훈, 서명호 김민규, 이성민, 우승관, 최한솔, 이찬, 세븐틴, 손, 오, 공 좋다 이거는악밥 좋은데요? 패스 달리네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게 알람마팀때 진짜 힘들잖아요 안무가 네. 어, 거기서 캐럴 때 같이 외쳐주면 힘이 날것 네. 같아요 힘이 날지맞아요 네. 맞아요 아, 자, 잘 연습해 오십시오 네어 아무튼 네. 지금까지 손오공 영원법이었습니다 네, 이번 네. 활동도 화이팅 합시다, 화이팅! 화이팅! 여러분 같이 즐겨요 Hello my c a r t Hello m a r t